마흔 일곱 번째 리뷰 짠! 설빙! 레드베베 딸기 설빙! 빠빠이 갓마 궁금해 설빙! 설빙. 가격은 13,900원입니다 설빙에서 2018년도를 맞이해 신메뉴를 출시했는데요 제오에는리빌도아주 수아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아치입니다 그니그니입니다 그니, 구성은 레드벨벳 케이크, 생크림, 생딸기, 우유빙수 추가로 딸기 시럽입니다 본 모습이 너무 약간 느낌 나지 케이크 느낌 나잖 않아? 나 받고 나서 이거 빙수 아닌 것 같아서 되게. 이거 진짜 케이크 응. 여기 안에 우유 얼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안에? 응. 맛있는 줄 맛있어요? 날 응. 빵이 되게 두꺼운 빵인 줄 알았거든. 두꺼운 응. 빵. 네. 아 되게 얇네. 어. 생각보다 얇네. 아. 밑에도 있긴 있어. 어 있어. 있어? 있네 예뻐. 안에 있어. 있어. 이게 보물 찾기 하는 느낌이네. 딸기 있어, 봐봐. 음, 딸기 맛있다. 어 맛있어. 음. 빵들 다 음, 괜찮은 빵도 것 같아. 괜찮아, 괜찮아. 요네네 네. 하나 둘 만. 이 딸기 자체가 뭔가 우유 대비로 봤을 때 그렇게 많다고는 못 느꼈어요. 딸기를 막 많이 먹고 싶다 하면은 차라리 이것보다 기존에 있던 딸기 설빙을 시키는 게더 맞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어요. 음, 솔직히 케익이랑 딸기랑 빙수랑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, 케익을 바깥으로 깔면서 시럽과 우유가 레드베베에안 스며들어가지고 우리 레드베베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었다.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음. 빙수 서로가 어울리는 조합에 있어서는 조금 어설프다. 만점9 음. 0 0원에이 사이즈면 아, 되게 섭섭해 진짜. 어, 지금 진짜 섭섭하고. 음. Wants, 이거. 스크래..... 이 케이크 모양 <ificant noise> 자체가 연말연시에 다같이 먹을만한 그런 분위기에 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복 많이 받으요 안녕하세요 스와치입니다 레드벨벳 의 아이린 마이벨 앤 수왕치 팝핀군이요? 팝핀이요? 팝팝 아파 아파 아파 아크크크아내모 아크니 딸기 살빙 죽인다 보면. 아 조용히 했어 진짜. 진짜. 아나 몰라 나 지금 되게 복잡해 지금 머리가. 아.